겸미같들 디디카이와 끼고 잡기? 잠깐에만잠깐만 에이! 스트아 그거 궁극기 되죠? <웃음> 잘하려고 하면 못하, 못하더라고. 즐겨야 돼. 나는 항상 그래요. 엘든얘이나 하자. 아, 나도 지스타 나도 따라갈 걸 그랬나? <웃음> 피해 거지, 시연할수 있다고 하던데, 갈걸 그랬나? 뭐, 보나마나 재밌겠지? 가면 부들부들. 나도 가고 싶다. 모르잖아. 플랫폼이 지스타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피해 거지. 그 전설의 킹덤 언더 파이어 2였나? 그 플랫폼이 지스타였잖아. 자, 오늘 77조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이어폰을 새로 샀는데 전에 쓰던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헤드셋 끼다가 헤드셋은 아무래도 귀를 좀 압박한다고 되나? 그런게 있는데 이게 오픈형 이어폰이라서 그냥 걸치거든요 이게 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데메크 했을 때는 사람 별로 안 들어오더니 프롬게임 하면 귀신같이 들어오네 또 앞으로는 이렇게 걸, 걸러내야겠어 해차에서 유리한 속성이요? 출혈이죠. 출혈 넣고 먹어도 괜찮아요. 출혈이 짱이야. 원거리 원거리면은 그거 좋지 않나? 그수용돌이 휘서 은근 데미지 잘 들어가지 않나요? 파리 때 파리 때 좋긴 하지. 이게 마술 쪽으로 공력을 하면은 좀 많이 복잡해요. 흑염 흑염 괜찮지. 전작에 이제 마술을 위주로 썼는데 이번 작에서는 기도 쪽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항상 근접으로 했던 사람인지라 마술 쪽은 원거리 전잘 모르겠다 나보다 잘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사람? 초반부터 다른 게임에서 그런가? 이 방법 나쁘지 않을지도 아 지스타? 지스타일 수도 있고요 아나 진짜 왜나 이번 지스타 왜안아 진짜 갈걸 그랬네 너무 후회가 되네 아 근데 제가 다음 주부터 치과를 가야 돼가지고 사람 많다고? 아니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게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친구들 끼리 이제 가는 게좀 중요한 거죠 나한 데미갓들 디디카에화확 끼고 잡기? 들이니까 딱두 마리만 잡으면 되나? 두 마리만 잡으면 되나? 나 아까 오레그 플레이 해본 적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나 저거 오레오로 봤어, 제기. 얘 배고프냐고요? 아니요, 배고픈 건 음... 배고픈 건 맞는데 과자 중에서 좋아하는 게 오레오거든요. <웃음> 제가 오레오를 좋아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과자를 잘안 먹는데 오레오만큼은 나는 그래도 잘 먹더라고요. DLC 나오면 새로운 무기나 마우스 추가되려나요? 애초에 DLC를 낸다는 전. 제 조건이 있, 있던가요? 싸웁니다! <웃음> 혹시 중길군 상종자신가요? 전 애초에 커뮤니티를 안 합니다. 난 눈팅만 해요. <웃음> 내가 굳이 갤러리 같은 거 보면은 프롬 그쪽만 보지 내가 거긴 안 가요. 아 참고로 그렇다고 커뮤티시 니그 드립 같은 거 치지 마세요. 누가 드립 치다가 빨간줄 보였거든요, 저한테. 그런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뭔 말했냐고요? DC에서 나오는 그 드립이에요. 좀날 것이잖아요, 거기 커뮤티는 니 아무래도. 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가디언테일즈가 원작이었잖아요. 그갈 하고 막그 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알아요. 딱 봐도 이거는 좀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결론은 뭐다? 눈치껏 행동해라. 야 씨, 귀엽고. 귀엽고 친입하네. 징하다. 지금 이 장면을 보는 장당니니가 있다면 뭐라고 설명하실 것 같아요? 엄청 유쾌한 세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엘든닝이 1750만장? 그런데 좀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엘든닝 그렇게 많이 팔려도 가차게임 한달 수익이랑 한달 수익보다 못한다는 거? 나라면 좀현타올것 같아 진짜 남자 가챠게임할때 나라도 이거 한다 아 근데 애초에 내가 성미가 여기에 맞, 맞으니까 좀. 저는 엘든닝유입 엘드닝이... 내남자들은엘든링 기다리던 심정이 어땠나요? 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가, 같았지 존재는 하는 걸까? 그랬어요 엘든링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 어땠냐면은 뭔가 그 반지의 모양이라든가 링 같은 게 연상이 되면은 <웃음> 엘든링 무적행의 저주다 바닥 없는 심해다 그러니까 이 느낌 그대로 한 1년? 2년 동안 지속을 했다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것보다 상자 열었을 때 워퍼하는 그거 누가 만들었어? 그걸로 꽤나 고생했는데 처음 했을 때 제작진들이 나는 미믹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너무 대중성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닐까? 난 더한 게더나을 줄은 몰랐어 진짜 누가 알았겠어 미믹 없다는 말안 믿었다고? 아 당연하지 미믹 안믿안 안 믿긴 했는데 혹시나 하니까 프롬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상자를 때리잖아요. 상자를 딱 때리고 나서 어 미믹이 아니네 열었는데 뭔가 하얀색 <웃음> 친구를 교수 님한테 팔아서 저는 대학원 면제권을 얻는다고요? 근데 죄송한데 그 대학원은요 대학생이 잘못을 할때 가는 거예요 대학원은 모르시는구나 대학. 네. <웃음> 생활을 했을 때 했을 때는요 공부를 잘 하시면 안됩니다. 잘하면 안돼요 그게 잘못이거든요. 대에 이가 있었냐고요? 아 이는 없어요. 굳이 이를을 안한 이유가 어차피 스 콜라 한번 했잖아. 그럼 투를 할 필요도 없지. 솔직 그게 그거잖아. 분명히 내가 그게 그거라고 하면 은 진성 프롬바들이 또 화낼텐데 솔직히 우리 얘기를 해보자. 오리지널이랑 꼴이랑 멀어온 건 똑같잖아. 왜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어차피 그게 그잖아 맞잖아. 근데 우리 투 얘기 그만 얘기하면 안될까? 그 냄새 나는 채팅에? 채팅에 내새세다는데나 힘들어 그냥 보내버려야 조용해질라 나아씨 데메크 괜히 깔았어 깔고 지우고 깔고 지우고 이게 몇 번이야 진짜 아니 제가 좀 정리벽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면 지워버립니다 삼정 전갈의 디디... 디디카? 그건 진짜 내가 내가 총 들고 협박하진 않잖아 난 그건 총 들고 협박할 거야 삼전갈의 디디카는 그건 내가 협박할 겁니다 <웃음> 잠깐만 아, <웃음> hey, fuck you, man. <웃음> 아우 진짜 열받네. 어, 아, 어이 마 아, 아, 아, 아, 신 더럽게 아프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와, 잠깐 세상에.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빼도 되죠? <웃음> 진담은 아니겠지. 그렇 <웃음> <웃음> 아! 아 말레니아가 상대하기 힘든 게 저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더 아래에 있는 바람 있죠? 거기에다단히트로 들어가서 너무 아프단 말이야 아싸이 그냥 넘어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경직도 없다 보니까 다단히트로 계속 맞아 잠깐 어하면 죽어요 <웃음> 왜? 왜 갑자기? 자네? 자는데 근데 계속 물센환격은 쓰네? 정신 나가네 진짜 와씨 아야 안되겠다 이건 제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사람 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이건 나 혼자 해야겠어 거지같이오오 <웃음> 내가 늑대 역할 해줄 걸 그랬나? <웃음> <웃음> 겁나 귀찮게 하네. 아아. 척척하겠다 이 자식. 아니다. 여기보다는 좀 높은 곳에 싸는 게 나을라나?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어느 광선검 든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고지를 점령해야 돼. 아, 석션! 이것도 설마 막 30이 만렙이었는데, 돼지거리 하는 거 아니죠? 데스티니처럼. 확실하지 않아? 데스티니가 그랬는데. <목소리> <목소리> 머리 제대로 맞출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아, 뭐야, 이거. 왜이 <목소리> bully me? 왜왜 저래? <목소리> 헬레르이 자식, 엘든링 파쿠란 실력 다 어디 갔어? 파쿠란 실력 다 어디 갔냐고? 저저저저 저, 저, 저. 죽어 임마 니가 <웃음> 잘못한 거 이건 오금장 됐다 이제 자야지 빛나야 돼 저기서 이런 이씨지 위에 두 개가 더 있다고요? 빛나고 또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보이지가 않아 이제 두번 마지막은? <웃음> 뭐 보이지가 않아